원, 투, 컴백! 안녕하세요, n 하이픈입니다 네, 저희 드디어 월말 결산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와! Wow. Wow. Wow. 정말 11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벌써부터 이제 12월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네요. 네. 저희가 이제 n 하이픈이 되고 빠르게 데뷔 준비하면서 를 정말 바쁘게 어, 한 달을 보내왔는데 이번 한 달은 특히나 더 뭔가 좀 정신없고 더 바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정말 바쁘게 데뷔 준비 하고 있었죠 저희 오디니까아 바쁘게 준비하고 있었죠 아, <웃음> 진짜 저희 근데 데뷔 하려 고 진짜 열심히 준비 많이 했잖아요 음. 그래서 그래 그런 만큼 더 시간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저희가 아무리 바빠도 진짜 잊으면 안될게 있죠 저희가 여기 모인 이유가 이제 월말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월말 결산. 월말 결산. 월말, 결산. 월말 결산 월말 결산 그러면 지금부터 12월 월말 결산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 어! 어이구! 오. 오. 오. 오. 오. 네! <웃음> 여러분들 우리의 리더 정원입니다. 와! 양리도. 네. 제가 왔습니다. <웃음> 리더님. 잠깐 자기소개 해주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원투커넥을 하는 정원입니다. <웃음> 원투커넥! 정원이가 이제 리더가 되고 조금 다들 달라진 점이 있나요? <웃음> 네. 한번. 아 근데 음. 진짜 정원이가 원래도 저희 멤버들을 다 챙겨 잘 챙겨줬었는데 뭔가 음. 리더가 되고나서더잘 챙겨주는 거 같아서 음. 요즘 정말 고마운 거 같아요. 맞습니다. 음. 한 명씩 괜찮게. 네. 음. 한 명씩 다얘기하 저는 이제 원래부터 많이 아끼고 귀여워하는 <웃음> 동생이었는데 뭔가 이렇게 리더라는 어떤 자리에 오르니까 되게 갑자기 급격하게 어른이 된 것만 갖고 <웃음> <그런 식으로 웃음> 네, 우선 제일 어른, 어른스러운 거 같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웃음> 그래서 뭔가가 어 조금 서운하기도 합니다. <웃음> 아 저는 정원이 형이 뭔가 필요한 순간이 있는 것 같고 <웃음> 뭔가 마음을 읽어 읽은 것처럼 뭔가 찾아와서 신기해요. 저는 저희가 모여야 할때 정원이가 딱 리더처럼 이제 여러분 모입시다 이렇게 딱 얘기를 맞아요, 해서 맞아요. 저희가 딱 모이고 같이 뭐 얘기를 하고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정말 너무 보기 좋았고 좀 뭔가 쓸쓸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어. 근데 사실 이렇게 리더가 되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리더가 딱 형들 의견도 반영되고 회사의 의견도 반영해서 딱 리더가 됐으니까 제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음. 그래서 형들이랑또 니키랑 이렇게 N.F.T. 멤버 다 같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진짜 최고의 팀을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엔진 분들도 저희 N.F.T. 많이 기대해 주시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o t 네. 합시다. o p Let's 렛츠 up to the t 가 p l e 지 s go up to the top. Let's go up to t h 좀 top. l 는 t s go up to the top. Let's go up t 리더 h e top. Let's go up to the top. Let's go up to the top. l e 조금 <웃음> 이제 정원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픈 거다 하면서 우리 멤버들도 다 뭔가 리더라는 느낌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좋아요. Right. 네. <웃음> <좋습니다>. <웃음> 음. 그러면 이제 이진경처럼 한 마디씩 다 해보면 어때요? 정원이가. 음. 그러니까 정원이한테 바라는 점. 바라는 좀뭔로서 음.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네. 정원이부터. 저부터요?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음. 네. 저는 바라는 거는 음. 일단. 음그 저희가 할 때는 정말 딱 집중해서 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놀 때는 딱 재밌게 정말 잘놀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서 음, 그런 걸 이제 정원이한테 그런 길로 그런 방향으로 좀 음. 이제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음. 그런 음.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공과 사가 뚜렷한 우리 엠마이프나. 공사 네. 아, 그래야 뭔가 그럴 때는 어, 정원이 제가 공사년생이네. <웃음> 어, 그러네. <웃음> 공과 Oh my god. 그래야 뭔가 놀때자 확실히 놀고 우리 음. 그만큼 더 친해지고 또딱 음. 일할 때할 때는 이제 다 같이 이제 팀워크도 훨씬 좋아진 상태에서 할수 있으니까 음. 그런 방향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좋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웃음> 네, 저는 종원이형한테 바라는 점은 사실 이대... <웃음> 이대로 이대로 조... 쭉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 음. 지금 너무 잘 이끌어줬어. 음. 그러니까. <웃음> 아, 그래서 리더로서 아직 배운 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나이프 모두가 적응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도 잘해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늘 하다시피 짧고 굵게 멘탈하면 저희 예나이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양들입니다. 양들입니다. 네, 일단, 뭐, 저도 비슷한 말인데, 진짜 지금까지 정말 잘 해주고 있고, 앞으로 저희 NIV 멤버들의 중심을 잘 잡는 양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 저도 옆에서 늘 도와주겠습니다. 양 리더. 저도, 저는 사실 정원이.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바라는 점은 없는데 그래도 정원이가 항상 뭔가 배우려고 하고 뭔가 잘할고 싶은 욕심은 항상 있, 있는 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그런 배우고 싶은 점 배우고 싶은 그런 모습만 있다면 충분히 잘 좋은 리더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 그러면 이제 이제 정원이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지. 아 그렇지 중요하죠. 그렇죠. 음. 그렇죠. 저는 어 제가 뭐 저희가 되게 길게 갈 거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막 엄청 짊어지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저는 리더랑 팀원 간에 거리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편안한 리더가 되고 싶어요. 저는 음. 그래서 다 그냥 리더여도 그냥 멤버 똑같은 멤버라고 생각을 해주고 네. 모든 의견을 다 반영하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네다 네.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음, 많이 이야기 한마디로 침대 같은 <웃음> 친구 아니에요? 침대. 아 침대. 네. 편안한 아, 침대. 편안한 베개. 아, 아, 베개. 아, 아 침대. 베개를 아, 아, 베개. 아, 기댈 수 있고. 베개. 기댈 수 있고. 친구 같은 네, 네. 게임 포근한.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체인지! n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ENHYPEN. 한쪽은 하트 귀걸이가 마음에 드네요. 저한테 네. 주실 수 있나요? 시그니처 네? 아니까감사합 여기 오면 되게 뭔가 인터뷰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웃음> 아, <웃음> 아 여기 인터뷰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웃음> <잘 모르는 웃음> <웃음> 사실 월말까지 했도 <걸스> 이제 아니고 뭐 인터뷰예요. 네. 음. 제이씨. 여기 왜온 거야? 여기 왜 왔냐고. <웃음> <웃음> 여기 왜왔아 이거 어떤 데로오셨나요아 네. 저는 이제 저희 엔하이픈이 요즘 되게 많이 그렇게 좀 노력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죠. 어떤 거죠? 요즘에 핫한 분야, 셀카입니다. 오오오 달카, 달카, 달카, 달카. 달카. 와우, 셀카, 셀카. 와우, 정말 진짜 인터뷰처럼 뭔가 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어,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뭐냐면요. 어, 지금 요즘 셀카를 굉장히 요, 요즘 많이 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음, 맞아요. 그죠그 뭔가 촬영 현장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서도 집에서도 숙소에서도 뭐 연습할 때도 다 셀카를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음. 어, 요즘 셀카 찍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요즘에 그 진짜 우리들끼리 많이 늘고 있고 엄청 네. 많이 늘었어요. 네. 엔진 분들도 그렇게 많이 그렇게 얘기해주시는 거 늘었다고 저는. 네. 진짜 처음에 비하면 <웃음> 그... 말도 안 되게 많이 늘었죠. 다른 사람 많이 늘었죠. 그래서 어떤 거 같습니까? 제이씨. 처음에는 저희 모두 다좀 예전부터 좀 그런 그 셀카 같은 거를 좀 다들 많이 익숙하지 않고 되게 그런 사람들이 음. 많았는데 <웃음> 진짜, 진짜 많이 늘었잖아요. 진짜 정, 이제 저희 모두가 조금 조금씩 이제 사진을 좀더 멋있고 괜찮게 찍어가는 것 같습니다. Wow. Yeah! That's right. 야 우리 팀에 셀카 천지가 있지 않습니까? 와우 wow, 와우. Wow. 아, 네. 누구죠? 누구죠? 네 그런데 어, 선우 형이 매일 좀 매일, 매일매일 셀카 찍고 있다지. 맞아요. 아, 그렇지. 노력을 배시하지 않 <웃음> 응, 정말 신호로 네. 선우다 선우다 <웃음> <섭니다. 웃음> <웃음> 저예요 다들 근데 선우 셀카 보면서 뭔가 많이 배우지 않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도움도 많이 받고 가셔서 실질적으로 요즘 저도 저희 멤버들 보면서 정말 셀카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다들 점점 자신만의 각도를 찾아가면서 음. 이제 음. 셀카 실력이 점점 느는 거 같아서 좀 보기 좋은 거같아 음, 사실 저도 선우의 그옆 각도를 좀 아, 따라하고 있으니까. 옆 각도. <웃음> 옆 각도. 이게 진짜 잘나아니 그러면 스낵카를 잘 찍기. 줄수 있는 그런 팁을 전수해 줄수 음.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보고 자기가 어울리는 각도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음. 우리도 왼쪽 정면 다 이제 찍어 보면서 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신만의 각도를 찾고 이제 거기서 조금 후보정을 살짝씩만 이렇게 해주면은 완벽한 <웃음> 셀카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드다요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않요 네. 이제부터 좀더 노력 없이 나오는 경과할 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아, 어, 역시 오, 역시 리더다운 말을 숙여주고 아, 있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자기 체인지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체인지 계속해서 우리 N95의 어, 셀카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부탁드립잘부탁니다 감사합니다. 떠누다 떠누. 히스 백! W! 아 어. <웃음>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왔습니다. 히스 네. 백!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김선우이고요. 저는 N.I.PON의 키즈얼을 맡고 있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키즈요 네? 키주얼이요? 어디에서 어 오셨나요? 저는 화성에서 왔습니다. 네? 화성이 화성. 경기도, 경기도, 네, 네, 경기도, 아 경기도 와서 경기도 아 수원 와서 네저 말소 왔어 수원 어디였어요? 네, 수원이네전 지구에서 왔고요. 아 네. 그렇군요. 아, 네, 네 요즘 다들 이렇게 11월을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좀 저희가 많이 터득하고 얻은 것도 있고 정한 게 많지 않습니까? 음. 네. 네. 네 저희가 굉장히 지금 바쁜 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주, 데뷔 준비 좀잘 되고 있나요? 좋은 시간 보내고 있나요? 그렇죠. 아, 음, 아, 네. 한 명씩. 뭔가 데뷔 압력 소감. 뭐 그냥 이제 11월부터 목표도 세우고 그거를 이제 정말 성공적인 데, 데뷔로 저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음. 그거를 이제 정말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사실 저희가 약간 데뷔로 춤, 노래 네. 연습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 숙소에서 규칙도 정하고 저희끼리 아, 구호 이런 것도 되게 네. 많이 정했잖아요. 네. 맞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웃음> 한번 지금 좀 보여드리고. 좋지 않을까? 그런가? 약간 커넥도 있긴 하지만 아하. 이 저희끼리 딱 텐션 맞아요.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따로 아하. 정했거든요. 음, 이제 뭔가 진짜 팀이 되가는 그런 느낌. 미리 두 가지 정도만 좀 써놓고, 어또 준비를, 준비를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오. 준비를 했어요. 원투 커넥, 커넥. 원투 커넥 그리고 이거를 이거 이건데, 네, 네. 이거는 네.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공개용으로 만든 건 아니고 네, 저희끼리 딱 파이팅 으로 어, 텐션 게. 올리려고 사실 이거를 좀 숨겼다 공개하고 싶었는데 여기 써져있네요 <웃음>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음. 저희가 이제 새롭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이 파이팅구 이 파이팅구가 음. 네. 어. 어떻게 만들었는지 누가 말해 이게 비하인드인데 비하인드. 사실 저희가 안무 연습을 되게 계속 많이 하냐면 지칠 수밖에 없, 없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들 좀 텐션이 떨어져 있을 때 희승이 형이었나? 제이 형이 되게 음. 갑자기 와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맞아. 갑자기 정해진 거예요. 맞아 맞아. 이거 진짜 갑자기. 갑자기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막 방방 뛰다가 에나에나 해나 막이래 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갑자기 정해진 그런 텐션 유도 어. 근데 이거 하면 진짜 텐션이 올라요. 맞아, 맞아요. 저희 저희 진짜 저, 신기하게 올라. 맞아요. 진짜 신기 저도 근데 약간 합용동 선수들처럼 응. 뭔가 하고 싶은데 약간 진짜 그런 느낌. 어. 아, 아 맞아요. 이거 맞아, 그냥 맞아. 우리 막 하다가 막 응. 이렇게 돼있잖아. 진짜, 진짜, 진짜 막. 이게 좀 주의해야 될것같데 이게, 에나, 에나, 에나, 에나, 에나, 하이픈 하고서 약간 가자, 가자 이런 걸안 해주면. 먼저, 정답. 가자, 가자. 가자, 가 한번 해볼까요? 보여드립시다. 보여드릴까요? 말보단 행동이죠. 점점 크게. 에나, 에나, 에나, 에나, 에나, 하이픈! 가자, 가자! 네, 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했죠. 네 진짜 잘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규칙이 뭐가 있지? 우리? 숙소 규칙? 숙소 규칙은 네, 평소에 생기면 바로바로 네, 보다. 말하자. 왜냐면 규칙이 있어야 지 저희끼리 딱 이렇게 생활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음,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한것 같습니다. 청소! 음, <웃음> 규칙이 있어도 안될 때도 있는데 규칙이 없으면 얼마나.. <웃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규칙을 많이 음, 정했습니 맞아요. 네, 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왔고요. 앞으로도 음. 이런 것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네, 네, 네. 그러면 넥스트 차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일본에서 온6 여섯 살 니키라고 합니다. 와, 니시구다 니키. <웃음> 오, 아, 이거 많이 들어요. 거의... <웃음> 오. 네, 자 우리가 월말 결산 제일 중요한 시간 들어왔어. 아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왜 마지막에 있겠어? 그거는 월말 결산 이거 가하이라이트구나 우리가 저번에 약속했던 규칙을 그 음. 잘 지켰나요? 아, 아, 저번에 아 목표, 목표들. 음. 네 목표. 일단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거의 한 7, 80%? 그 정도는 음.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컬 연습을 하기로 했었는데, 음. 뭐좀 시간이 없는 때는 30분 정도만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때는 거의 웬만하면 1시간 반 정도 보컬 연습 했던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증인이 많이 있고, 정말. 맞아. 맞아요. 새벽에서 끝나고도 막, 막 혼자 나와서 연습하고. 맞아요. 맞아. 이거는 좀 대단한. 대단한. 네. 노래하고 배신하잖니다 <웃음> <웃음> <웃음> 네, 저는, 어, 저번에 자기. 침대 자리를 음. 깨끗하게 유지한다 그런 음. 어, 목표를 가졌는데 저는 사실 완벽하게 네, 잘 지켰어요. 아 근데 니키는 <웃음> <웃음> 같이 니키 침대에서 자지 않아. 맞아 맞아. <웃음> 더러워질 수가, 저 미니 수가 미니 없어. 근데 진짜. 사실 저 이번 달에 한 번도 자기 침 침대에서 안 잤어요. <웃음> <진짜>. 맞아 맞아. <웃음> 이거 고백한다고. 자랑해. 내일 잘 다른 멤버로 같이 자. 어제도 소파에서 자더라고. 멤버 사랑이 뛰어 특출난 우리 막내. 자기 침대를 싫어해. 네 멤버가 쇼파사람 근데 지키긴 했어요 네. 그치 지키야지. 지키면 된거죠 아, 네. 어쨌든 약속은 네. 지켰어 맞아요. 응. 그러면 된거야 저의 목표는 어, 영양제 비타민 챙겨드리는 아 거였는데 네. 저희가 아무래도 네. 뭔가 바쁘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초반에는 많이 챙겨주고 저도 많이 챙겼는데 가염할수록 뭔가 저도 까먹고 챙겨드리는 것도 까먹어서 <웃음> 반성하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12월은 좀더 더 바쁠 테고 음. 데뷔를 앞두고 있으니까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더 챙기고 더잘 기억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건강만큼 소중히 없습니다 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아, 건강이 최우선이다. 아, 아, 네. 네. 네. 네. 네. 약을 아, 먹어야 좋아. 되는데 감고 있다. 데뷔해도 건강하지 않는다. 네, <웃음> 네. 그렇죠. 어, 아, 주...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건강한 활동. 근 네. 저는 그치. 제이 홍의 응. 목표는 궁금해. 저, 저도 궁금해. 네네. 잘 지켜. 요 저도 살짝. 바로 들으라고. 긴급해가지고. <웃음> 왠지 가장 이게 목표가 컸던 것 같은데 음. <웃음> 벌써 표정은 해명하는 거같은 <웃음> <웃음> 어, 일단 네, 제가 항상 말하듯이 어, 목표는 크게 잡아야 반이라도 난다 하지만 맞지? 이번에 반은 갔나? 어차피 <웃음> 처음 시작했을 때 반이 갔구나? 그렇네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이게 그렇게 잡긴 했지만 수치가 어. 뭐 중요합니까? 어, 네, 네. 네. 네. <웃음> 사실상 이제 그렇게 잡았던 이유는 음. 뭐 이제 정확한 이제 목표라는 건 정확한 이제 끝맺음이 딱그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일단 그게 음, 숫자를 음. 이용해서 잡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네 어, 여기까지 해명했고요. 다시 이번 달 목표는 근본적이고 어, 좀더 베이직하고 현실적인 목표로 베이직. 베이직. 작업을 <웃음> 생각입니다. 근데 그래도 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맞아요. 네. 그치. 그리고 그걸 위해서 노력한 그 과정도 중요하잖아. 요음 많이 s n s 했잖아. 요 그치, 그치. 맞아요. 다들 되게 노력했지. 그니까. 그러니까. 저번 달에 비해서 그러니까. 훨씬 많이. 그럼 머리를 공개 못해가지고 많이 보여줬는데. 이제는. 음 맞아. 맞아. 이제는 아니까 좋아, 좋아. 이제 다음은 리더님. 아, 양도님. <웃음> 양도님. <웃음> 양도. 양도. 저는 일단은, 어, 그, 약간, 조금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맞아요. 매일마다 1등 기상은 아니어도 조금 일찍 일어난다면, 그, 팀원들을 좀더잘 케어하고, 어. 좀 기분 좋게 잠에서 기상할 수 있도록 음.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왜냐면. 네, 그것도 중요한데, 이번 년도, 이번 달, 그거, 목표 잘 했나요? 그 말은. 아, 그건 12회 음. 목표. 네. 그거는 이제 다음 달 목표. 죄송합니다. 다음 달 목표를 먼저 말해버렸네데 <웃음> 어. 아. 천공개, 천공개. 티어, 티어. 미리 공개. 자, 트레일러, 트레일러. 트레일러. <웃음> 일단은 어... <웃음> 아니, 근데 제가 체지방을 그 체지방 감량 전에 제 체지방을 재질 않았어요. <웃음> 그래가지고 아 이게 빼, 빠졌는지 쪘는지 알수 없어서 이건 아 사실 의미가 없었던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제 살을 빼는 것보다는 어쨌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치, 그치. 운동도 꾸준히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성공하지 않았나? 그치, 살도 많이 빠졌어. 그치. 그쵸.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 볼살을 잘좀 찍을게요, 어. 여러분. 볼살이 너무 빠졌어. 진짜 너무 근데... 빠졌어. <웃음> 네, 저의 11월 월말 목표는 이제 좀 멋있어지고 예뻐지기 아, 네. 근데 이게 엔진분들이 <웃음>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아예 안 지켜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은 지켜진 것같아 텐데 저희 는 보기에도 계신 지겨졌어요! 지겨졌어요. 지겨졌어요. 지겨졌어요. 지겨졌어요. 성공이 되죠! 성공했네! 이 생각은 성공! 앞으로 ING로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 현재 진행형 네다음 성훈이 목표 네 듣고 싶어요 저는 네. 목표가 성공적인 데뷔였데 저희가 아직 데뷔를 안 했잖아요 <웃음> <웃음> 그가지 <그래서> 저도 <웃음> 네, 진행 단계입니다 아, 아 진행형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지 목표를, 음.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응, 음, <웃음> 그 계속 가져그목표는 계속 가져가는 거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과정이 중요하죠 어 물론 이제 뭐 지켜진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다한명한 한 명씩 노력을 했다는 것 자체에 그치. 저희는 음.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네. 의미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네. 저희 좀 저번 월말 결산 말 해봤는데 좀 12월, 그 다음 달 월말 결산 목표 한번 말해 볼까요? 네. 이거를 이번에는 조금 더저어 저분보다 조금 더 소소하게 목표를 세워 가지고 현실 네. 디테일하게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딱 수치상으로 알수 있는 아, 네. 지킬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그런 목표를 세워고 디테일.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이제 보컬 연습을 한시간반 하는 것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그 떠나서 이제 이번 달에는 커버곡 하나를 이렇게 올려 가지고 오, 기든 오진 여러분들 들리는 파트 네. 오. 음. 그래서 저번에 트위터에도 한번 이제 엔진 여러분들 한테 대접하기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더 섬세하게 이제 디, 디테일하게 목표를 음. 정하는 거죠. 넥스토밍션. 네. 네, 네. 한 명씩 이제 한 명씩 말해보죠. 니키. 네 저는 네. 이번 달이 아 다음 달. 다음 달. 다음 달. 네 다음 달. 네, 다음 달. 어 12월은 음, 제 생일이가. 아, 생일. 아 맞아, 맞아. 와, 맞아 맞아. 어 그렇기 때문에 12월은 좀 행복하게 보내기. 음 행복하게. 어차피는 가장 중요한. 그렇지 행복해야지 뭘 하든지 준문 네. 맞아 지금도 준문이 행복하지만 그래도는 생일만큼 네, 행복한 거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저희가 또 서프라이즈 한번 거하게 한번 거하게 한번 준비해 봅시다. 기대도 재밌겠네. <웃음> 진짜 기대도 해 <웃음> <진짜야. 진짜야? 웃음> <응>. 진짜 진짜 <웃음> 진짜요. 음. 몰카 한번 제대로 준비해 줄게. 어. 근데 이걸 말하는 <웃음> 선 <웃음> 선정 보고 선어 선정포. 오케이 선정. 예 다음 다음 제이크요. 저는 이제 저희가 11월에 데뷔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진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데뷔하기. 음. 뭔가 성공적으로 한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해야 지 성공적인데. 네. 저, 취미야 저, 취미야 취미야 그러니까. 다치면 안 다치면 되니까. 대비니까. 저번 달 목표부터 살짝 건강맨이네요. <웃음> <웃음> <웃음> 제 건강을 좀 중요하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최고사람이네. <웃음> <하는. 웃음>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최고다. 응. 최고네. 응. 저 그게 제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감사합니다. 제 목표. 일단 저는 <웃음> 네 다시 현실적인 목표로 들어와서 저는 이제 과정을 좀더중요시인다라는것 아아 이제 back to basic 해가지고 b <웃음> <해가지고> 어, <웃음> b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과정 그래서 에이. 이제 결과보다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이제 여러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겠죠 SNS도 있을 수도 에이. 있고 막뭐 틱톡 있을 수도 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매체를 통해서 엔지니어 분들 일주일에 적어도 3명 이상 찾아가기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려고 좋네요 어, 엔지니어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 어 교통하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네, 다음 정호 저는 일단은 되게 소소할 수도 있는데 약간 멤버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좀 음. 제, 저도 어쨌든 잠을 이렇게 깨움을 당하는 입장이 되잖아요, 당연히. 음. 그래서 어떻게 깨우면 기분이 좋고 어떻게 깨우면 기분이 나쁘게 일어나서 다안단말이에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래서 좀 멤버들이 좀 기분 좋게 기상할 수 있게 그런 음. 아침 컨디션을 관리하는 좋았죠.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 그게 뭐죠? 한번 예시로. 약간 예를 들면은 좀 일어나. 일어나 <웃음> 좀 무서운 <막>. <웃음> <웃음> 그냥 일어나. <웃음> 그래 <그냥 일어나, 웃음> 아. 좋 이게 근데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아침부터 리더의 쏘이탄 목소리를 응. 들으면서 일어나런 그리고 제가 약간 그 목소리 톤이 조금 말할 때는 낮을 낮게도 말할 수 있어서. 맞아요. 한번 해. 그 좋은 목소리 약간. 둘이 기분 돼. 좋게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 <웃음> 이상, wake up. <웃음> 일어나. 표절 아닌가요? <웃음> 아침이 됐잖아. 아, 네. 정원이가 제가 어 이번에 결산 정하는 걸 떠나서 오늘 아침에도 사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책임감 가지고 멤버들을 깨우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맞아, 맞아. 어, 맞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그, 깼어요. 그 진짜 진짜였어? 저 꿈인 줄 아는데. <웃음> 꿈인 것 같아요. 사실 제이 형이 가장 안 일어났습니다. 제이 <웃음> 형을 깨웠는데 제이크 형이. <웃음> <천천히 웃음> 아니, 난 제이, 나를 부른 줄 알아요. 제이 형 일어나요 했는데 심지어 2층 침대 하나 <웃음> 제이크 오. 형이 저 귀가 <웃음> 진짜 귀가 진짜 밝아졌어. 아, 잠귀가 어. 진짜 밝아요 제이크 그리고 음. 나는 약간 깜짝 놀래. 그래서 약간 벌떡 일어나네. 음. 부럽다. 신기하다. 나는 꿈인 줄알았어는 처음에. <웃음> 네 다음 이상. 네 저는 이제 12월이 이제 또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활동을 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거좀 기념하고 봐서 이제 막 케이크랑 이 투어를 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끼리 좀 기념하면서도 또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음. 케이크뿐만 아니라 뭔가 생일 몰카 이런 것도 네 아, 저희 그런 것도 다해서또 네. 12월엔 또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어, 크리스마스! 와우,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제 또 그런 걸로 이제 또 저희끼리 또 해보면 또 좋지 않을까 음. 와,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다.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 진짜 합니까저 진짜 케이크.. 아니 케이크이래. <웃음> <웃음> 크리스마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도 진짜요. 네, 좋아 ENFP인데 네, 첫 번째 크리스마스네. 저도 뭔가 그런 로망이 있어 가지고 좀다 같이 저희 아, 이번에 가족이랑 거. 떨어져서 보내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오, 네. 저도 오. 그래서 좀해 보고 싶고. 그러네. 두 네. 번째. 이제 다른 의미에서의 가족과 함께. 우리 가족 ENFP 그 가족들과 제 함께 제2의 가족. 크리스마스. 제2의 제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족 맞 제2의 제2의 가족. 제이 제이네 <웃음> 말도 안 됐고요. <웃음> 자, 그래서 이번 1이월 목표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음. 성훈 나는 제1이월 목표는 이제 자기 관리 잘하기. 아 어, 자기, 자기 관리 본적이 가장, 가장 중요한 가장,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이제. 몸을 되게 이제 중요시 생각해야 하니까 제몸 관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실력도 이제 많이 향상시키기 위해서 음. 음. 그러니까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몸부터 관리가 돼 건강이 재산이야 그치. 그래서 그렇게 그런 관리들을 하겠습니다 저는 음. 좋아요 가장 좋아요. 제가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건 니키랑 성훈이의 월말 음. 결산 내용인데 정말 그냥 행복하고 음.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음. 건강하게 그냥 오래오래 음. 뭐야 활동할 할수 있으면 음. 그게 저는 네. 가장 좋다고 생각니죠 좋아요. 예. 좋아요. 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월말 결산또 이렇게 목표도 정해보고 여러가지 얘기도 네. 나눠봤는데 12월에는 꼭이 목표들을 지켜서 다시 또 월말 결산에서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NIV였습니다. 안녕. 안녕. 끝. 어. 오!